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 콩콩 입니다 어, 어제 잠을 좀 못자서 좀 부었네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요청종목 중에서 이오스 어, 다음에 ADA가 있었는데요 제가 저번주에 조금 바빠가지고 어, ADA 분석이 조금 늦어졌네요 그래서 어, 오늘 ADA 분석하고요 어, 또 여러분들 요청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어, 추후에 분석을 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ADA입니다 업비트 차트로 일단 같이 볼 거고요 어, 원화 차트입니다 원화 차트 일봉 어,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간론 분석에 대해서 그 주요 기본 수치 이래 의거해서 어, 주요 변곡지점들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 수준론에 의해서 목표가 한번씩 체크를 했고요 그러면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어, 여러분들께 계속 어, 설명을 같이 수준론이랑 그 시간론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시간론 분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컨텐츠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목균형표 시간론 수준론 상당히 좀 어, 헷갈리실 텐데 제가 위쪽에 영상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요 어, 카드라고 하죠 어, 그 영상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이, 이더리움이랑 리플 영상 보시면은 어, 시간론 그리고 수준론 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어, 좀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자 시간론 부터 한번 볼게요 시간론 자 지금 a d 다가 어떤 사이클을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지금은 1본 기준인데 제가 큰 사이클 분석할 때는 주봉으로 그 기본 수치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봉 기준으로 기본 수치를 체크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7을 나누면 돼요 7을 나누면 이제 주봉 기준으로 어, 분석이 됩니다 64,7로 나누면뭐 대략 9 되겠죠 9주예요 9주 우리 기본수치 중에 9 있었죠 9주 그 다음 364,7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암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 쉽지 않죠 쉽지 않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자 364일은 어그 52주죠 52주 어, 기본수치 중에 52주 있었죠 52주 그 다음에 63 63은 마찬가지로 9주, 그 다음 119는 17주, 그 다음 26주 주요 기본 수치 일도로 자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쭉 볼게요 자 일단 최초 9주 동안 구주 동안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엄청난 펌핑이 나왔습니다 어, 이때 거의 한와 9,000% 올랐네요 9,000% 미쳤죠? 9,000% 조금 어, 비정상적인 펌핑이었어요 비정상적인 펌핑이었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9주 동안의 펌핑 그 다음에 364 대략 어, 52주였죠 52주 동안의 기나긴 하락장을 거쳤습니다 어, 계속해서 내리 꽂으면서 하락장을 어, 겪었고요 지금은 추세가 어느정도 좀 전환이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어, 그러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6, 364일 거의 1년이죠. 1년 동안 52주 동안 어,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하락장이 지금은 19년 어 이래 정상 진정 어. 19년 1월 어, 올해 1월에 어,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장이 끝나고 조금 추세 전환 아니면 회복장의 시간을 어,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웃음>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지금 사이클을 이전 반등 지점에서부터 다시 그은 거예요. 그래서 64안 마찬가지로 9주 동안에는 회복을 하는 그러한 어, 횡보를 하는 움직임을 조금씩 보였습니다. 물론 상하 범위는 좀 커요. 상하 범위는 크지만 그래도 어, 큰 흐름으로 보면 은 거의 큰 움직임이 없었다. 그래서 9주 동안은 횡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어, 현재 삼각수렴 형태를 거친 다음에 약 130%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사이클대로 잘라놨는데요. 이렇게 반등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사이클대로 조금씩 잘라본 건데 어, 지금은 어떻게 사이클이 이어 나갈 건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 그 사이클대로 이어 붙이 이어 붙여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횡보 이후에 어, 큰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하락 추세의 하락 추세 중에서의 고점을 한 번씩은 넘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시작이다라고. 어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만, 이후에 이 만들어질 어, 하락파동, 조정파동이겠죠 조정파동이 어, 이러한 그 만들어졌던 고점들을 깨지 않아야 되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던 하락파동의 고점을 깨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60원은 지켜줘야 된다는 가정하에 이 추후 그 상승 시나리오에 대한 수준론이 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60원은 깨지면 안 된다는 라게 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19년 7월까지는 지금의 반등 어, 또는 회복장이 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7월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가 지나서부터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수준론에 의해서 가격 상승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옵니다 어,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어, 그때 저 뭐야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수준론에 대해서 조금 어, 그림의 왜곡이 있습니다 왜곡이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은 요만큼의 길이랑 똑같이 어, 그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어, 목표값, 타겟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타겟 자 먼저 먼저 요거를 조금 조정해야죠 이렇게 어왜 어, 이래? 진정해. 어. 지금 이 화살표가 있는데요. 어, 로그 차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움직임이 커요. 근데 이, 이거는 일단은 둘째 치고요. 어, 화살표는, 화살표 크기는 여기서는 뭐 어차피 최초 저점에서부터 지금의 고점까지 만들어진 이 길이, 길이가 어, 이제 기준이 됩니다. 기준. 그래서 이 A라는 기준, A라는 파동 기준이 이제 어, 현재 만들어진 상승, 조정, 그 다음에 반등을 하고 있는 이 상승, 상스... 이 현재 파동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수준론이죠. 그래서 이 A파동만큼이 이제 어, 여기 큰 A 지점, B 지점, C 지점에서부터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게 뭐였습니까? 수준론에서. 어, 수준론에서 엠파였죠? 엠파. M파. 엠파였기 때문에 지금은 어, 요 길이만큼 이 B점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은 거의 이전 고점이랑 큰 차이가 없는 가격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어, 저점에서부터 내려왔던 요 반등지점, C지점이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유사한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이 그냥 고점을 어, 갱신하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N값은 그래서 N값은 1,990원, 2,000원 가까이 되겠네요. 2,000원 가까이 되는 가격이 일단 N값의 어, 목표값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잡을 수 있는 타겟 가격은 3,935원 가장 크게 잡을 수 있는 타겟은 우리가 이값으로 공부를 했었죠. 이값 이 A만큼의 파동이 이제 B지점에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A프라임. 그래서 어 지금은 수준론에 대해서 어 시나리오를 그대로 어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최대 3935원까지도 갈수 있다. 어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준론 중에서 E값 그 다음 N값 V값 NT값 있었죠? 근데 지금은 조정파동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NT값은 모두 모두 충족을 했어요. nt 값은 바닥 a에서부터 c 지점까지의 길이가 c에서 다시 이어지는 거죠. 이미 충족했죠. 그래서 nt 값안 봅니다. 나머지가 하나가 뭐였죠? v 값이죠. v 값은 이제 c에서부터 c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다시 b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b에서. 근데 이 길이 자체가 a, a, b까지의 길이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지금은 e 값이랑 n 값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한4 0 0 0원 정도 수준에서 목표값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수준론에 의한 A다, A다 목표값은 최소 1990원, 그 다음 최대 약4 0 0 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이클 분석은 지금은 이미 반등, 지점에서, 반등 지점에서부터 이미 상승 파동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을 어떻게 쪼개는지에 따라서 조금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아까, 우리 반등 지점에서부터 시간론 분석 다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119일이라고 했는데, 119일이 이제 17주죠, 17주. 17주만에, 지금은, 시어 지점에서의 반등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조정파동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조정파동 이후에, 이,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추세전환이 언제 만들어질까 라고 하는 것은 7월 5일까지 7월 5일까지는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7월 5일부터 다시 반등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클에 대한 기준이 지금은 주봉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참고만 하시고 가격은 4천원, 2천원 이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만약에 지금 80원의 지지를 강하게 좀 받고 있어요. 어, 이 이전에 반등 지점에서 디센딩 어,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면서 여기서 지지 구간이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80원입니다. 이제 80원 수준에서 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80원이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이 있었잖아요. 60원. 어, 60원에서 이제 다음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60원. 요 이전 고점이겠죠. 이전 고점. 음. 자 만약에 60원에서 지지가 깨진다 라고 하면은 조금은 골치가 아파집니다 왜냐면은 이 하락 추세를 어, 지금 깨는 파동이 한번 나왔어요 왜냐면은 여기 한 70원 정도에서의 지금 그 형성되어 있던 하락파동의 고점 하나 고점을 넘은 순간이기 때문에 80원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뛰게 된다 라고 하면은 제가 에이다인가 이오스, 아, 이오스인가 리플인가에서 말씀드렸어요 일목균형표에서의 그 추세전환의 기준, 첨단파동. 이 하락추세에서의 고점을 반등 후에 상승파동이 저점이, 어, 넘게 되면은, 넘게 되면은, 이 끝, 끝을, 어떤 그, 자르는, 어, 이 첨, 끝, 첨자죠? 끝을 자르는 파동이 나와서, 어, 이후에 추세전환의 기준이 된다. 라는 것이 첨단파동이었는데, 첨단파동이 가능해집니다. 80원을 지지를 받으면. 왜 깨지게 되면은, 조금 더 행보 또는 하락장이 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러한 목표값, 목표값을 목표값 일단은 충족을 하기 전에 일단은 80원의 지지, 그다음에는 60원의 지지가 마지노선이다. 80원까지는 괜찮아요. 60원에서는 반드시 좀 지지를 지켜줘야 됩니다. 60원이 깨지면 그다음 지지선은 50원, 그다음에는 이전 저점인 3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지지 마지노선은 60원이다. 어, 60원이다. 80원에서 지지 받으면 80원에서 지지받으면 땡큐 100% 100% 60원에서 지지받으면 한 80% 어, 성공한거다 선방한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뛴다 라고 하면 이제 어, 가장 중요한 최우선 목표, 목표는 1 5 5원1 5 5원은 이전에 강하게 반등을 줬던 이전 매물대 매물대 지점의 저항과 일치를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155원을 뚫는 것이 80원 지지 후에 상승, 시나리오, 상승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 다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어, 이거는 수준론은 지금 주봉차트가 주봉, 주봉 차트가 아니고 일봉차트이긴 하지만 시간론 자체가 주봉사이클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 러프하게 잡아본 수준론입니다 일봉차트 그리고 뭐 시간봉에서 수준론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어, 조금 어, 자세하게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가격을 분석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긴 하는데 어, 그거는 이제 뭐 스트리밍이나 아니면 뭐 요청 종목 주실 때 그렇게 분석을 하면 되고요. 지금은 조금 러프한 관점으로 큰 관점의 시나리오를 본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A이다 분석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다음에 궁금하신 종목 요청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